<웃음> 아, 틀린다 <웃음> 어, 귀찮아. 야, 내번 빵이 서 손대. 기다려. 엄마, 니 엄마, 니 엄마, 니 야, 두개정에 먹으면 어쩔까? 나 미안해. 꼭좀 어쩔 때. 근데, 수리수리 마술이. 자, 이제 눈앞에서 건빵이 사라집니다. 수리수리 마술이. 없어졌지? 자, 내가 마술이, 제가 건빵이 없어지는 마술을 보여드릴게요, 여러분. 자, 건빵이 있죠, 제 손에. 건빵이 있습니다. 수리수리 마술이. 없어졌습니다. <웃음> 금매직~~ <웃음> 별거 아닌 걸로 걔 멋있어 보이려 하지 말라고? 야 방금 내 맛을 못 봤어? 엄마 지금 공연 중이야 얘들아 자! 가만히 있어! 맛. 건빵이 두 개가 있죠 제 손에? 두 개가 있습니다 쓰리쓰리 맛술이 덤빵이 없어져라 이야 하나 없어졌죠? 자 이제 하나 둘셋 하면 또 하나가 없어집니다 하나 둘 응? 하나 둘아셋 짜잔! 짜잔! 없어졌어 아, 쯔름 나다 <웃음> 거의, 그냥, <웃음> 밀어넣는데 <웃음> 자, 이번에는 건빵 3개가 있어요. 얘들아. 아우, 비켜. 엄마 공연좀막 일로 와, 파투 이쪽으로 와. 앉아. 앉아. 앉아. 앉아. 홍찌도 이쪽으로 와서 앉아. 공에 아무것도 없어. 일로 와. 앉아. 자, 제 손에 건빵 3개가 있습니다. 감사 여러분. 자 이렇게 세만 몇개죠마 세개죠 자세 개가 순서대로 없어지는 거 보여드리겠습니다 스레스 마쓰리 이와 짜잔 미지 미지 그리고 신기한 게 뭔지 알아요? 꽉 차있던 건빵본지가 사라졌습니다!!! 저의 맛으로 또 돌아옵니다